레닌이 형 양손 가이 쳐서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왼쪽부터 하나, 오른쪽, 둘 좋아요. 왼쪽 하나, 옆구리를 살짝 이렇게. <웃음> 우리 어깨였어 <엇갈렸어. 웃음> 가볍게 앞에 이게 살짝 살짝 하는 아니 카메라. 이거 맞죠 살짝 살짝. 자극이 돼? 나 자극이 안 되는데? 팔이 너무 아파 스쿼트 하는데 내려가잖아 쟤왜 이렇게 잘 어울려? 이거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 어머 히로북스에서 주문했는데 네. 여기 포장이 엄청 쩔어 포장 책임자? 아, 이렇게 돼있어 둘이 언박싱한거야? 어, 언박싱 둘이 언박싱한거 씨. 어. 테이프 민유야, 너무 귀여워 김유지가 좋아할만거 있어 어? 나뭐 어? 너랑 똑같이 생겼어 그나 <웃음> 쟤네 필터 갖고 노는 거개웃기네 <웃음> 어. <웃음> 이거 뭐 <어때>? 아, <웃음> 어, 엄청 대박이다. 이렇게 쌓여져 왔어. 이어? 책이랑 그 공책 같은 거 굿즈 샀어. 음, 인스타에서 뭔가 본것 같다. 맞아. 그냥 그냥 오! 오! 완전 편지도 있어. 아아 아! 편지가. 투 규리님 안녕하세요 규리님 저는 오키로의 작거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이번이 첫 주문이시네요 반가워요 요즘 정말 완연한 봄이에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좋은 일상도 놓치지 않고 즐겨주시길 바라요 규림 작가님의 책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오 이, 이 음, 공책은 공지? 어떤 것도 될수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문구인지, 일 이거 잡고. 이거. 기리, 갑시다. 기리, 갑리언박싱기고 있어 옆에 실 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이 이렇게 실재본 노트 이렇게 해서 주문을 했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제일 찰떡인 것 같아. 응, 음, 너 그게 찰떡이다. 야, 너. 너, 너, 너, 너. you d o 放一個 내가 이렇게 먹자 했어. 너 여기 앉아. 음, 앉아. 너네도 좀 해야지. 응? <웃음> 윤경호다. 아, 이 사람이구나. 흑인 엄마가 나온다고. 귀엽다고. 이태원 클라스. 응. 뭘 배려해? 소스가 다 먹었어. 먹가지고 음, 소스가 없구나. 나 네, 1번 봤어. 에어 bạn 파 h ậ 한테잖아 아빠 안 먹는다더니 결국... 맛만는데 찌는 음. 거... <웃음> 소짜 가지고... 내 <4시에서> 씻어 먹어! <웃음>